It's it's a video. Alright, l Kevin. New, oh, West, West Coast, boys. boys. Alright, l right, tell us what you're doing. So, uh, in honor of our first year anniversary, yep. Eric and I, uh, we want to surprise the m with a i so Which is a hoodie. Yes. With customities. their yeah, custom a s that Kevin has drawn with his iPad and that little pen thing? Apple pencil. Yep.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저랑 학년이 형이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이 팔찌를 아직도 차고 있는데요. 이 팔찌 보이시죠? 이 팔찌를 단체로 맞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어서 이제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저희 더이즈단체복을 제가 저희 팀 멤버들께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이제 그 디자인 같은 거는 저 금손이 케빈 형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다행히 케빈 형이 어 너무 고맙다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랑 케빈 형이 같이 준비한 어 1주년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12월 6일 1주년 때딱근본들게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어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하는 저희 룩탑 라이브 12월 12일 진, 진행되는 룩탑 라이브에서 어 그걸 깜짝 아, 어 공개하기로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네. 예쁘게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요. 케인 형이 저희 그 오리디널보여주 앨범 네. 만드는 걸 사용했죠. 그걸 하면서 아, 아, 저이가 만들었어요.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활동을 네번 했지만 치킨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, 마팬처럼 진행해봤어요. 교복 어디이 앞대 안무 있는 소나 이런 거 right here. 구에 가리키는 차산별, Right Here 눈, right 마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No Air 그리고 지게처음 네, 뜻이 네. 너무 네.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서로 지키자 이런 네. 뜻으로 포함해봤습니 1년 동안 저희 더보이즈를 주면서 들을 때 제가 지금 네. 음악 중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편드폰 쳐야 돼요 요 저 타고 있어요, 여기. 로제? 퇴근하고 있어게요오늘또 새로운 착장이에요. 예쁜 옷 입혀주신 분입니다. 에릭도 되는거아도나 뜨거 다닐 고 너무 좋아. 그래서 둘자해 많이 부으니까 얼마나 부었는지 알아죠 <웃음> 그게 <웃음> 팔은 귀걸이가 점점 느려, 길어지니까 이걸이 <웃음> <웃음> 길이 <웃음> 이는위위 제가 네. <웃음> 활동하면서 <웃음> 에릭의 콘텐츠가 나올 겁니다 <웃음> 이 자를 이용해 기대하나요 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대야 <웃음> 기대하지 말라고 <웃음> 에릭의 콘텐츠가 좀 있으면 나오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모든 디자인 끝났어. 오케이. 이제 길이나 센티로 정확히 아, 알려드려야 돼서 일단 마지막 디자인 좀봐주세다 근데 이게 어떤 색깔 후디는 어떤 색깔인지 반영이 정리해 주세요. 팔뚝꿈치 거의 다 오게? 이게 10? 10? 15? 어때요? 15? 네, 열심히 야, 그래. 저희가 저는 그래. 케빈 영유 멤버들을 네. 위해 준비한 네. 만큼 아, 예쁘게 옷이 나오길 바라며 저희는 멤버들께 공개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빠진 감사합니다. 뭐 한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준비한 거다 들어서 보여주시고 네. 코멘트 한 번씩 하신 다음에 넘어갈게요. 다시, 그래서, 넘어, 다시 넣어도 박스요 딱 퐁, i 감사합니다 고생생 들었 c i 고 u t s 놀하겠습니다 i n a b o u